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블록인포 카드 뉴스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카드 뉴스의 원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록인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들어오셔서 카드 뉴스도 확인하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블록인포 카드 뉴스에서는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블록체인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크게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두 블록체인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사용자 누구나 노드로 참여해 모두가 장부를 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 가능하고 트랜잭션을 누구나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트랜잭션을 검증합니다. 네, 대표적인 코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퍼블릭 체인의 가장 큰 특징을 짚어보자면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중요 가치인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고 다수의 노드가 처리하는 거래 정보를 검증하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네 그렇다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참여한 모든 노드들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네, 참고로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7tps, 이더리움의 경우 20tps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내용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겠죠.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세 번째는 높은 수수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 예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코인의 경우 노드가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블록에 담습니다 네, 구조상 빠른 트랜잭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높은 수수료를 채택을 하는데요 또한 네트워크가 가부화될수록 채굴자에게 채택되기 위해서 높은 수수료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특정 기관에서 만든 블록체인이며 네트워크에서 허가받은 노드만 참여 가능하다는 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정 네트워크 상에서 만든 인증 방식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만 거래 생성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택한 프로젝트로는 리플과 아이콘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걸까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네트워크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나 기업의 정보 등공유해서는안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승인된 집단이나 개인에게 노드 권한을 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하는 거죠. 네 또한 운영 주체가 분명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규제 사항 및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의 큰 단점이었던 처리 속도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소수의 노드가 거래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리고 소수의 승인 기관이 거래 수정 및 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네트워크 상의 거래 내용 변경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승인 기관의 개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중앙 권력체가 네트워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기본 가치인 탈중앙화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네, 또한 소수의 노드만이 거래를 검증하기 때문에 거래상의 투명성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 낮다든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밸런스를 갖춘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블록체인이 많은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될 텐데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 기출을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